어어어,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, <웃음>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, 한 조각 하시겠어요 싸우지마 <웃음> 싸우지마 <웃음> 싸우지 <마. 웃음> 하나 더 만들어줄게 날라야 하나 더 만들어줄게 <웃음> 하나 더 만들어줄게 더 만들어 줄게. 그것 찢어진다. 날라야 부부야. <웃음> 하나 더 만들어 줄게. <웃음> 야, 날라야. 아니 눈치 보지 말고. 어어어 어, 어. 부부야. 날라한테 양보해 주던가. 어부 부부 어에 부부, 들란가봐. 날라한테 양보 안 한데. 날라는 오래된거 <웃음> 우 날라 오래된거 부부는 새거 우 <웃음> 열받았어 뺏겼어 <웃음> 부부 <웃음> 부부 또 만들었어 응. 구름인데 멜랑이 같아 는 와서 놀아줄 거지. 네 boy, Thank you. Thank you. <목소리도> 지금 애들 낮잠 시간인데 자고 있었어요? <목소리도> 그냥 둘이 아주 그냥 자기 건건 확실히 알아가지고. 나라도 <웃음> <웃음> 오빠 날한테 줬어. 오. 응. <웃음> <귀여워. 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빠가 너. 고고상? 안 돼, 날라야! 안 돼. 그렇게 그렇게 벌써 뜯어버리면 어떡해. 너 이상한 도 가지고 노는 뭐 옛날에 만나러 준것도 가지고 노는 어 뭐가 이렇게 붙었어? 안 떠도 엄청 안 보고, 안 떠나죠. 우리 불쌍한 버거이안을 가지고 놀지도 못해 동정예 날라가지고 다 놀고 너가 나중에 가지고 놀아